안녕하세요. 마리맘 인사드립니다. 도대체 이곳은 언제쯤 봄이 올까요? 월동 가능한 이렇게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. 이렇게 또 아이구야. 이렇게 들 이렇게 잘 있거든요. 근데 음. 우리 집이 오밀조밀한 베란다 안에서 이 겨울을 나고 있는 다육이들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. 지난번 한번 바구니를 엎어가지고 이름이 섞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. 다시 이제 이름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, 이거 보세요. 레드베리가 겨울에, 농! 이 식물등 아래서도 물이 이렇게나 예쁘게 들었어요. 식물등을 무시할게 아니랍니다. <웃음> 그리고 이건 뭘까요? 이름표를 봐야 합니다. 어, 인더스트리아 인더스트리아네요. 인더스트리아도 끝이 그 손톱이 뾰족뾰족뾰족하면서 예쁘게 물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요아이는 풍금입니다. 풍금 풍금 정말 왜 풍금이니 풍금은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어릴때 풍금을 사용했는데 음왜 풍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쁘죠 초록초록해서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나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어 이거는 마커스 막, 막 아무래도 잘 큰다는 마커스고요 어, 이 친구는 바실리사. 바실리사도 예쁜 아이. 그리고 요건 아메치스네. <웃음> 미인하고 헷갈렸는데 아메치스 미인과죠? 근 이게 이렇게 커서 온건 아닌데 엄청 컸어요. 아유, 이거 보세요. 요 좁은 곳에서 이 한평 베란다에서 이렇게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. 음 여기는 동훈, 동훈, 뭐 골드 동훈, 동훈 SP도 있고이러는데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친구들이에요. 레티지하고 이거는 어, 기청금, 기청금 참 예쁘죠. 그리고 이 빨간 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. 아유, 요, 얘가 왜 등, 이렇게 원래 장미 화분인데 등 돌려 있냐면은요, 이것도 엘콘 철화 같아요. 한쪽으로 해를 따라서 얘네들 고개를 돌리길래 제가 이렇게 돌려놨어요. 그리고 요 친구, 아유, 레인드랍. 레인드랍이 진짜 이렇게 예쁘나요? 여기? 그래도 이쪽에서 계속 해보고 있는 친구들은요, 너무 예뻐요. 그죠? 오이고 어. 기특기특. 노랑에는 더 선톱끝이 아주 그냥 예뻐지고 어, 잘 지내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같은 요 아이들은 맹에 그 입으려고 안 입기 위해서 안 나갔다가 살아난 애들. 그런 애들이고요. 살아보니까 처음에 올 때보다 훨씬 빨강 선토끝이 빨강물이 많이 들어있어요. 처음에는 끝만 뾰족뾰족뾰족하더니 요런식으로 원종 레드길바 이거는 정말 이 쪼꼬미 쪼꼬미 상태로 지금 3년째 크고 있어요. 분갈이도 안하고 여기 꽃대 막 올리는 이런 애들 있네. 뭐지? 그 시간 보이네. 아 자라고사 자라고사 엣지네요. 자라고사 엣지요. 자라고사가 있는데 자라고사 엣지랑 색깔이 완전 다른데요. 저 안에 보세요. 저기 방울복낭 원정 방울복나 저렇게 까라솔 캐시미어 이게 다가간 상태에서 왔는데 이렇게 자리를 너무 잘 잡고 있어요 화이트 그린이 하고 저 안에까지 더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들어가다가는 앞에 요, 요런 통로 밖에 안돼서 저거 보세요 이거 촛불 키워놓은 이 항아리 분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여기를 잘못 들어가서 건들면 저번처럼 또 와장창창창창창 해지는 그 순간이 올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여기를. 아유. 이게 이제 지내다가 밖이 완전해지고 거리대로 이게 조금 나가면 괜찮을 그때는 이제 조금 자리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아유 요것도 진짜 빛이 우리대 둥근잎이 우리대인데 아우 예뻐라 진짜 이거. 보세요. 예쁘죠. 그리고 얘가 꽃대가 엄청. <웃음> 우리 집도 거사리들이 많아요. 꽃을 볼까?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. 아유, 여기 여기에도 꽃대 두 개가 올라와 있고 이거 보세요. 이게 마리아 종류인데 꽃대 여기는 한번 꽃을 한번 봐볼까요? 궁금하기도 하고 저 저기에는 꽃대가 너무 많이 있어요. 이 뒤쪽으로. 근데 제가 손톱으로 밖에 꺾지를 못해요. 그 꺼내오다가는 또 와장창창 할까 o inje, So inje, So inje, 소인제 n j e So inje, So inje, So i n j 소 So i 인 j e So inje, So inje, So inje, s 벤바디스. e So inje, So inje, So inje, So inje, 저 꽃대 올라온 애들이. 제가 보는 쭉쭉 조금 잘라내는데 어느새 도렇게 올라왔지 이름도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뒤쪽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천장에는 아직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 요런 아이들이 있고요. 어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다. 나비수국인데요. 이거 나비수국 꽃이 너무 예뻐요. 아, 어, 호난대로 볼까? 딱안 잡히네. 요. 오, 오, 오, 오. 정말 예쁘죠나비같이 하나, 하늘에서나하수국인가나요 근데 <웃음> 제 소리에 따라서 얘가 계속 흔들흔들하고 있고 꽃나하이 이렇게 나 하나, 하나, 하 이러고 있답니다. 하나, 어. 하 참, 근심, 걱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꽃들을 보고 있으면. 여기에도, 이렇게 쪼르르르 바구니들에 놀수 있는 공간은 다 넣었어요. 이렇게. 쪼꼬미들은 쪼꼬미들 대로. 진짜, 1월, 2월, 3월, 12월 중간쯤에 왔다가, 이렇게, 12월 중간이 아니구나, 11월 말이었구나. 저희 집에 와서 벌써 12월, 1월, 2월 꼽박 3개월을 아가아가 한 상태로 와가지고 자리들이 이제 많이 잡혔어요. 음, 응. 됐었다. 마리마 계속 통곡하고 울다가 이렇게 새로 품은 아가들 잘 키우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. 저 안쪽에 것좀 보여드리려고 해도 익을 수가 있어야죠. <웃음>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. 아자아자! 아자. 화이팅하세요. 건강하시고요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